안녕하십니까. 가오짱가, 가오짱이, 유타임랜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오짱가, 아무로군의 유타임랜드입니다. <웃음> 네, 오랜만에, 1년 만에 등장한 가오짱입니다. 그동안 뭐 했어? 네, 안 죽고 살아있었던 가오장이고요 2021년 맞이하여, 어, 새 인사 겸, 음. 아, 어저께인가, 그저께인가, 400명, 400명 찍었죠? 네. 네. 400명, 아직 뭐 399명, 400명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은, 네, 400명에 대한 소감, 한마디 해주시죠. 아주 좋습니다. 오, 아까 연습했던 거랑 틀린데. 자 그렇게 해서 어, 뭐 조금씩 조금씩 어, 구독자 수도 들어가고 있고 음, 뭐 결국은 제가 영상 편집이 늦었던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네.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경 쪽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틀어놓고 있는데 촬영 장소를 뭐 어디를 베이스로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자 따로 좀 이렇게 공간을 꾸밀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할지 모르겠는데 어 계속해서 이제 좀장이좀 자주 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잘꼬셔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지마 아빠. <웃음> 2021년을 맞아요. 어떤 각오를 다지시겠습니까? 더 e 타임랜드 채널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하겠습니다. 일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. <웃음> 가끔 자막을 달았습니다. 음, 어 예전에 촬영해놓은 것도 많긴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계속해서 올리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새롭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촬영 계획이라던가 어떤 이제 뭐 콘텐츠라던가 계획을 많이 뭐 잡아보고 있는데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코로나 때문에 개판이었죠. 네. <웃음> 그래서 뭐 음, 계획대로 된 것도 거의 없고 뭐, 정말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만 어쨌든 뭐, 2020년은 지나갔고 네, 2021년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뭐 네, 그냥 간단하게 네, 새해 인사 겸뭐 등등 이제 아직까지 이 친구 살아 있다고 뭐 알려 드릴 겸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뭐 하실 말씀 자주 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. 원래 이 친구를 이제 시뮬레이터로 어, 운전면허까지 따게 하는 그런 과정 에, 이런 것도 준비를 한게 있었는데 뭐 작년에 워낙 정신이 없어 못했고 뭐 올해는 아마 어, 할수 있지 을 않을까 싶고요 뭐 건담 조립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어, 촬영해 놓은 거는 이것저것 있습니다 새로운 건담도 받은 게 있고 해서 어, 그런 것들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고 뭐그 외에도 어,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가? 짧지만 붉은 어, 뭐가 붉은지 모르겠지만 <웃음> 네, 어쨌든 뭐새 인사 겸 이렇게 찍는 영상이니까요 이렇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연도 한 해는 다들 어,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어,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만 <뒬세> <하루 야. 뒬세> 아리야아리야아루아아루야아루야아루야 아 <뒬3>